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어 벌써 금요일이네요. 어 이번 주한 주는 진짜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어 벌써 11월이 다 끝나가고 다음 달이 벌써 12월이에요. 이렇게 한 해가 또 금방 지나가는 듯한데 어, 많은 분들이 이번 하반기를 기대하고 또기다려서쓸것 같아요. 어 ETF 승인권이랑 그리고 벡트 출시로 인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할 거라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 12월 런칭 예정이었죠. 이 벡트까지 연기가 되고 또 장이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또 좌절하셨을 것 같은데 벡트 어 출시 전날에 갑자기 장이 급하락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또 내부 세력이 움직여서 장에 혼란을 주었네 뭐 이런 추측성 이야기들이 많았죠. 한편으로는 그래 연기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혼자 또 이런 생각하면서 괜히 삐딱선을 타고 그랬는데 어 그래도 벡트 런칭이 내년 1월 24일로 지연이 되긴 했지만 어 과연 이 벡트가 런칭을 위해서 어떤 노력과 그 절차를 밟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디움의 벡트 CEO인 켈리 로플러가 이 벡트 런칭 관련 내용과 이야기들을 담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어, 벡트가 런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벡트가 지금 고객 교육이나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백트의 대표 상품으로 알려져 있죠. 이 커스터디 서비스와 비트코인 선물 거래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 선물 거래 위원회인 이 CFTC와 긴밀하게 일을 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멤버 영입 내용은 지난 10월에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어 코인베이스의 다섯 번째 멤버였던 이 아담 화이트를 백트 CEO로 영입했다 합니다. 그리고 어, 어,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서 이 비트코인 콜드 스토리지 보험에 가입한 것 그리고 핫월렛 보험을 들기 위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이 베트가 암호화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수 있는 커스터디 서비스를 어, 철저하게 준비 중인 걸로 보여지네요 어, 시장에큰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 암호화폐를 거래함에 있어 이 항상 이슈가 되었던 이 안전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 보였는데요 벡트가 이 콜드 그리고 핫월렛 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이 키를 제공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어, 이 벡트 런칭의 경우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의 모멘텀을 가져올 거라 다들 기대하고 있었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또 혹여나 이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출시가 되었을 때또 다시 한번 시장이 혼란을 겪을 수 있겠죠. 백트의 경우 이 규제가 마련된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투자자들이 신뢰하고 또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이 틀을 마련해 주는 거죠.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투자나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안전이라 생각해요. 나의 자금이 안전하게 거래가 될수 있는지 어, 아직까지는 사실 자본들이 안전하게 거래가 될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간 투자라든지 또 기간 유입이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불안 요소들을 해결해줄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벡트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겠죠. 또한 이 벡트로 인해 가장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요. 금융기관이라든지 크게는 이 규제당국의 시장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인 거죠. 어, 그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백트런칭 연기 소식을 듣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백트런칭이 연기가 된게 만약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2차 연기가 되긴 했지만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시장이 나오는 때 보입니다. 어 궁극적으로 이 법과 규제적 요구사항을 충족함으로써 다양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이 들어올 길을 열어주는 거니까요.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